굿샷! 오나이스 나이스! 들어가나? 들와 굿샷! 이야 나이스! 오, 높발다 나이스! 나이스! 오와! 좀 봐주시고요. <웃음> 우샤. 이야, 이야 그만 좀 풀어라. 뭐 한참 그러고있노아 어. 이거 못 보. 어잘 갔네. 너무 힘들. 좋다. 어 나이스. 좋다. 아. 어 좋다. 나이스. 나이스. 어 좋다. 우리는 저희는... 어? 말렸다 어? 못자 짠어 와 이거야 어?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요. 어. 끌려 먹더만 이유가 있네. 나이스 벙커. 야, 사람 하나 잡었대. 아 씨. 돈 내줘야지 그러면. 그래서 그래. 내 노려 보고 있는데. 나이스. 요. 나이스. 구샤 <웃음> 아우, 잘 치다. 와와어 광푸로 님 칠아 그 나이스 어 바람 물풀린 데를 했잖아 지금 라인 그 잡은 데가 에임 잡은 데가 물풀린데 잡더라고. 셔. 들어온 거 나이스 아이고 죽는 자리인데 아, 어 괜찮을 것같데나언덕 이내로만 치면 돼. 나이스, 나이스. 잘갔다 샷, 와. 샷. 갔다. 와, 나이스 샷. m 라다